슈퍼컵을 출고할 때 하면 은 비상 깜빡이 얼마 받는다고? 5만원이요 5만원? 이걸 5만원 받는다고? 나한테는 부품값 포함해서 2만원만 주면 해줄텐데 출장 갑니다 우리 출장할까? 출장 가고 3만원 어때? <웃음> 좋다 부품값 포함, 출장 3만원 100마로구나 이것도 화이트가 펄이 들어가 있다 네 좋구만 완전 신삥 비상등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슈퍼커브 비상등 작업하는게 앞에도 열어야 되지 않냐? 맞아 안에 열어서 이거 릴레이도 해서 이빨 뽑듯이 좀 달래서 뽑아야 돼나확 아, 잡아 빼라는데? 아니 그래도 뭐 어디 나가리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잘 어떻게 해봐 나가리 되면 뭐 나가리 되는거지 아니 카을 작살나잖아 작살나 야 살살해 살살 이렇게 살살 거봐 안되잖아 살살살살오 이거 이제 잘 끄집어내야 돼 롱노즈가 없어 잘봐봐잘 <웃음> 달래봐 이 롱노즈가 있으면 한 방인데 그지 공구다 <웃음> 했다던 <있다던가>, 유리남 <유리나무. 웃음> 웃기지 마야 웃기지 웃기 야 웃기니까 이거 못 빼잖아 유리나무의 선택을 유리나무의 빨아밤 빨밤 그립을 만들어서, 애 케이블이 왜 이렇게 짧냐 이거 <웃음> 케이블이 짧네. 에휴, 진짜 진짜 달래면서 하려고 해도 말이야. 비상등이 운전석쪽으로. 일단 됐어. 이것만 끼고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거 아니야. 깜빡, 깜빡, 그지. 우측 깜빡, 깜빡. 그래 좌우 이봐 안 되는 거지, 그지? 좌 응. 이래서 릴레이를 바꿔야 된다. 지본 없는 거는 딱 만데. 잘 챙겨 두시고. 좋아. 여기 보면은 여기 요거 요거 요 고무로 된거 요거 요 요거 빼가지고 요 고무 살리고 그렇지? 여기가. 턱이 있더라고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여기 턱이 있잖아 여기 턱까지는 걸려야 되거든 색깔만 바뀐 릴레이가 됐고 테스트 좌 깜빡 오 어? 좌우를 동시에 하니까 그냥 켜져 버리는구나 우 깜빡 끄고 좌깜빡 끄고 좌우 깜빡 오케이 3 0점잉